안녕하세요 K 군입니다 바람을 피고 나서 후회하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아쉬우니까 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구해서 아내한테 뭘 기대하세요? 아내가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마 이렇게 단순한 걸 기대하고 설마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아마 아내는요 죽어도 신하고안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내하고 잘 지낼 것 같고 아내가 용서를 해줬어도요 여러분들은요 원래 예전 지내던 것처럼 지내려고 하든가 아니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할 정도로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아내는요 예전 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남편이 바람폈던 그 행위들이나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릴 거예요. 그리고 침대에서 자는 그 매일매일 밤마다 남편이 바람폈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악몽에 시달릴 거라고요. 또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와이프는요. 계속 남편을 의심할 거고요. 추궁할 거예요. 어디 갔다 왔어? 왜인제 와? 이런 식으로 대할 거예요. 그러면 슬슬 내가 아 이렇게까지 기어서 지내야 되나? 이렇게 의심받고 살아야 되나? 이런 욕구가 올라오겠죠. 그것까지 다 누르고 참으실 수 있는 그런 정도 생각까지 해보셨나요? 그러다가 아내가 혹시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폈어요. 그리고 돌아왔어요.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용서해 줄 자신 있으세요? 그리고 또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아내가 엄청 힘들었겠죠.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엠붕이었을 거라고요. 아내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정말 가까운 지인들에겐 아내는 속내를 털어놓고 고민을 이야기 했을 거예요. 그분들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? 그런 눈총과 그런 비아냥거리는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내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으신가요? 간략하게 나열해도 요 정도는 최소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바람을 폈으니까 내가 잘하고 정신 차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면제부는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힘들게 아내에게 기어도 아내는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바람 피고 나서 아내가 예전처럼 잘 대해주지 않을까? 내가 이 정도만 노력해도 되지 않을까? 이런 착각 속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피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셨기 때문에 바람을 피신 분들이라면요 이런 거다 감당하실 자신이 있는지 그렇게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서 다시 살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직 바람안 피신 분들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바람을 먼저 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? 그 아내와 계속 살면서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? 아무리 순간의 욕심이라고 변명을 해도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내 아내, 아이, 가정, 그리고 내 부모님 그러니까 바람피는 행위만큼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하고 사랑하는데 정석은 없는데요 바람피는 사람만큼은 정석이 있어요 다시는 만나면 안 되고요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